지금 시각은 새벽 2시. 배고픈 집사는 두유를 먹고 있었다. 고양이들도 배가 고팠는지 집사의 곁에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안 주면 큰일 날것 같은 눈빛들이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두유를 고양이에게 줄순없 집사는 미안한 마음에 괜히 손을 내밀어 본다. 레이는 왠지 화가 많이 난것 같다. 갑자기 봉봉이를 때린다. 배고픈 그녀가 점점 난폭해지고 있다. 이미 두유는 없다. 연신 입맛을 다시던 레이가 자리를 뜬다. 레이는 떠나고 그 자리엔 봉봉이만 남았다. 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누나에게 두들겨 맞고 속상한 마음을 집사에게 위로받는다. 이제 자는 듯 싶어 손을 떼보았다. 아니었다. 아무래도 잠들 때까지 만져줘야 될것 같다. 그가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 것 같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수 없다. 그저 초점 없는 눈동자가 호공을 향할 뿐이다. 그가 졸음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지금 그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웃는 얼굴로 잠이 들었다. 어쩌면 누나와 사이좋게 추루 먹는 꿈을 꾸는지도 모르겠다. 내일 아침엔 추루를 줘야겠다. 끝이다. 구독, 좋아요를 받고 싶다.